3번 들어갑니다 얘기비 지금 거의 끝 무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책을 보통 마치면 뭘 하죠? 예! 책거리를 합니다 <웃음> 제가 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자 두날 노자도 되고 몇번 나왔습니다만 은이 글씨는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결구가 아름답게 구성된 글자라서 이런 글자는 많이 써보면 은 많이 어떤 그 감이 얘기해 줍니다 그만큼 구성에 있어서 녹가있는 대가의 풍모가 있어요 이 글씨 속에서 위에 사각과 밑에 사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점들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재미가 있죠 글자, 이 자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글자입니다. 뭐 모든 글씨가 똑같지 않느냐? 아니, 똑같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요리라고 다 똑같은 요리가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이 쓴 글씨라도 그 중에서 명품이 있습니다. 얘기 비에냐도 명품 글씨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숭산소림사 할때 숭자가 나오네요. 이 자도 참 좋은 글씨죠. 이번 장에는 아주 국물이 사골국물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도가니 같은 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꾸는요 눈이 눈목자에다가 접을 소자를 써 놓고 눈이 하나 적다 이거죠 두개 나란히 있지 않다는 것잘 보셔야 돼요 이획 때문이죠 이게 이제 주인의 얘기고 가면서 힘있게 마무리 짓는. 쉽지 야겠죠 잘릴까요? 안 잘리겠죠? 높을 거. 자, 이런지 보면 떨어져 있죠? 자꾸 은근히 떨어지죠? 이런 호흡을 느껴보셔야 돼요. 왜 뛸까? 왜 뛸까요? 틈만 나면 뛰죠? 왜 뛸까요? 아, 바람 구멍을 주는 거예요 환기, 방이도 그렇고 어떤 <웃음> 조각 품에도 그렇고 이런 구멍을 뚫어 놓는 것도 한쪽에만 뚫어 놓으면 안 돼요 물 들어가고 나오고 잘안 돼요 양쪽에 뚫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람 구멍을 이쪽 저쪽에 조금씩 뚫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자는 그 오행을 가운데가 토, 여기는 목, 금, 여기는 화, 수 가려면 그런 가운데는 토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라는 숫자가 가진 기본적 사상입니다 만나온면 띄워주는 이 감각을 잘 느껴보세요. 이런 글씨도 중요하고 많이 써봐야 되는 글씨입니다. 제가 중요하다 하는 글씨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는 의미를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씨의 액기스를 느끼기 좋은 자들을 저는 중요한 글씨라고 말합니다. 이자도, 설자. 이게 아마 설경구할 때 설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선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흙이 많습니다 많은 획들을 처리할 때의 어떤 편안하면서도 다양한 다양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설도 이것은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쓴 것은 도자기도 질그릇도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그 초등학생 한번 보셨죠? 승주라는 3학년짜리 개가 제가 차를 한잔 줬더니 그찻잔을 보면서 선생님 이건 도기예요? 자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배운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도기하고 자기가 있어요 그걸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는데 도기는 800도 정도 에 구운, 좀 저온에 구운, 질 그릇을 도라고 하고, 천도 넘는, 1200도, 1300도 이렇게 되는 고온에 구워진 것을 "자기"라고 하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서로 두드려 봤을 때 탱한 맑은 소리가 나면 자기입니다. 그걸 자기는 얇죠. 배우면은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자꾸 써먹어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제가 글치를 하면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보시고 가족한테 하여튼 그런 것을 푸는 것이 가장 그래서 가족이 필요해요 오늘 배운 것을 얘기해 본다 얘기하면서 배워져요 자기가 방 뭐가 났다는 뜻이죠 모방 사방 그러면 네, 네 개의 뭐가 났다는 뜻이에요 요런 글자들 보면은 굉장히 납작하게 쓰죠 드디어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자한번더 나오지만 조금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에스자, 에라인 자, 노자 나가 또 나오지만 떴습니다. 됩니다.